소원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 놀이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제주도도 놀러간 쟨을 한번 해볼건데요 여기에 제주도도 놀러간 젠. 이 말은 제주도 사토리에요 옆에는 소토 하루방과 그 다음에 햄찌 해녀가 있어요 뒷장에는 토토 안내 사가 있는데요. 소원이랑 시언이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우리도 가볼까요? Let's go! 먼저 제주도로 가려면 옷을 입어야겠지. 이제 옷은 다 해봤으니까 귤모자를 쓰자 어? 저기 토토토가 있어 저걸 타고 저걸 타고 가자 이제 출마합니다 브루 음. 브루 음. 여기는 해녀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해녀 체험 재밌겠다 괜찮은 니만해녀 체험을 하려면은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번 입어볼까 옷을 모자부터 그 다음에 옷까지 그다음에 이제 옷을 진짜 빨려요그음에 이제 나도 진짜 빨려요 자, 이제 다 했으면은 마랑을 뒤에다가 매세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매일 거고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아 맞다 문어야 잘까 분당 분당 분당 이제 잡고 싶은 생물 을 잡아서 망에다가 놓으세요 저거 시범을 보여줄게요 이 물고기를 잡고 이망 안에다가 그리고 거를 쏙. 나도 그럼 해봐야지. 음, 어, 그래, 난 여기 는 문을 잡을래. 얍. 그러면, 나도. 어, 여기 있는 난 멍게를 잡아야겠다. 우, 멍게 느낌이 신기한데? 이제 한 개씩 다 잡았으면 위도 올라가세요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 여러분들은 뭘 잡으셨나요? 나는 문어를 잡았어 나는 멍게를 잡았어 저는 봤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생물들 바닷속으로 보내주세요. 푼덩. 이제 물고기도 푼덩. 물고기도 안녕. 이제 해녀 체험 끝났어요. 이제 빵을 여기다가 놓고. 완전 재미있었어 신기한 생물들이 엄청 많았어 붕 해녀체험이 끝나셨나요? 그러면은 다섯 단원대로 이동하시죠 넷 시현아 빨리 타 알겠어 이제 출발합니다 붕 어? 잠깐만요! 옷은 벗고 가야죠! 우와! 저기 귤이 정말 많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 저기. 토토 도나라방도 있어. 토토 안내사님, 잠깐만요. 어, 저희 여기, 여기 한번 가봐도 돼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내리세요. 저는 체험이 끝나실 때까지 다른 데서 쉬고 있겠습니다. 음 어? 저기 가위가 있어. 이제 이 가위로 칼라봉을, 어? 먹으러 왔어. 딱 우와, 맛있겠다. 나도. 먹은 즉스라와 토토 안내사님께서도 한라봉 한개 줘야겠다 이제 이거 한개 내가 먹고 이쪽 시모나한번더도먹어봐 엄청 맛있어 냠냠냠 옥수수 좀엄 맛있어 염+ 엄청 맛 엄청 맛 고. 여기서 이제 토토 안내선 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어? 이거 토토 안내, 토토 안내선 님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토토 돌아올 음. 것 같았는데. 음, 재험이 끝나셨나요? 네! 여기 귤 하나요. 엄청 맛있네요. 쭉쭉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음! 오늘은 제주도로 놀러 간 채널 해봤어요. 해녀 체험을 직접 해봐서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한라봉도 너무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들도 재밌는 놀이 되세요. 안녕!